나 여름 수련에 간다 이 배신자! 나한테 패시다! 아, 내가 저기 전에! 너는 네 뭐, 영원히 놀수 있을 것 같아? 영원히 영원한 건, 예수님뿐이야 영원히 영원한 건, 예수님뿐 Forever God! 영원히 예수 f o r e v e r g o d 영원히 예수 f o r e v e r g o d 평창에서 영원히 예수 CCC와 함께 영원히 예수 수련회에서 만나보세요 너 입학도 했으니 자금 타와라 용돈도 네가 벌어 다시 사랑은 영원하다던데 어쩜 이럴 수가 있어? 영원히 영원한 건 예수님뿐이야 영원히 영원한 건 예수님뿐 forever god 영원히 예수 forever god 영원히 예수 forever god 영원히 예수 forever god 백문일답 영원히 예수 ccc와 함께 영원히 예수 수련회에서 만나보세요